2부. 작전주의 비밀입니다. 주식에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립니다. 최소한 대주주의 묵시적 동의 없이는 작전이 어렵다. 대주주도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작전군이 코스닥 등록 전에 주식을 나눠갖고 등록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문만 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세력에 의해 주가가 끼우기 시작했을 때 이를 역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작전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전에는 조직이 있다. 통상 작전에는 5에서 6명으로 구성되는 구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연과 지연 등을 통해 사전에 상당한 인간관계를 다진 뒤 끈끈한 정을 이용해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작전의 총지휘자는 주포라고 불리우는데 통상 증권사 브로커가 맞습니다. 여기서 브로커란 증권영업을 하는 직원을 가리킵니다. 오래전 세종하이테크 사건도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출신과 특정지역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지요 주포는 돌을 대는 전주와 주식 물량의 분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주주 그리고 바람을 잡아주는 애널리스트와 마지막 단계에서 물량을 받아줄 펀드 매니저를 포섭합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처럼 사안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빠지거나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작전의 구미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설펀드 등을 참여시키면서 기타 세력을 포섭, 조직을 확장시킵니다. 이걸 존지포라고 합니다. 최후의 참가조직은 물을 먹는 경우도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진다. 시나리오 작성은 주로 주포가 작성합니다.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물량의 통제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전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 속한 일부가 물량을 내놓는다든가 다른 구미나 눈치 빠른 기관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작전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전이 실패해 심할 경우에 살인사건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배신하고 남보다 물량을 일찍 털어 자신만 이익을 챙길 때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주포는 치밀하게 수급 계획을 짜게 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의심받기 때문에 구미에서 돌아가면서 주식을 팔고 사는 일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을 10만원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3만원을 대산 산사은 4에서 6만원대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8에서 9만원대에서 되산뒤 10만원 선에서 동시에 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주가는 10만원까지 수직 상승하지 않고 한두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일봉차트만으로 볼때 매우 매력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가가 어느정도 상승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무렵에 이미 포섭해 높은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게 합니다 또 액면 분할이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추진 그리고 외자유치나 유무상증자 계획 같은 호재성 루머를 만들어 증시에 뿌립니다 한두 차례 출렁거리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일반 투자자들이 가세하면 작전세력들은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물량정리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기미를 보이면 구미들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상승세를 유지해 놓는 것은 기본이고 자금능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전거래, 기관가당, 급락후 재수습 등 모종의 방법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예상으로 덜 모이거나 주가가 당초 스케줄대로 오르지 않을 때는 펀드 매니저를 동원하는데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마지막 단계에서 털지 못한 물량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설거지와 이익 분배 펀드 매니저의 협조를 얻어 매집했던 물량을 무난히 털고 나면 이익 분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설거지라고 부르던데 설거지가 끝나면 폭등했던 주가는 폭락하고 뒤늦게 분화비처럼 뛰어들어 상투를 잡았던 선량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반토막 세토막 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작전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증권시장에 매매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모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짠다고 해도 평상시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작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주포와 구미의 손길이 이들에게도 뻗쳐 있거나 인력의 부족 탓과 조사기간의 장기 등 때문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매매 심리 시스템에 걸려들거나 금감원의 민원시 검찰의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개의 경우 오랜 조사기간과 세력들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탓에 실질적으로 걸려드는 세력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조사와 수사는 이미 작전이 다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일도 이때 산모의 행동규칙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해 둔 상태여서 사건이 확대되지도 않고 위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공공연히 괴거 부스럼을 만들기 힘든 증권판의 논리라는 점은 가슴을 한탄스레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작전 세력의 변화. 최근 들어서는 일반적인 작전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이용한 단타 세력권이 매우 많으며 이들은 증권사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나누어 먹고 일반 작전의 끝물에서 주포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종목을 넘겨 받아 설거지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작전을 통상화시킨 내용입니다. 작전이란 결국 주가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함이므로 성공을 위해 상황에 따른 변화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증시 환경과 시기에 따라 이들 역시 변신과 변화를 거듭하므로 과거의 사례가 현실에 꼭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들의 최초의 설계부터 차트맨을 통해 매매 신호를 만들어가는데 인터넷의 보급과 투자자들의 수준 향상 탓에 특정 신호를 역행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 스토케스틱 신호의 빈번한 페일러 발생은 대다수의 차티스트가 동신호를 활용하게 되자 이를 역이용하는 탓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차트를 통한 세력의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분석이 되는 까닭엔 매수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가담할 경우 소위 손을 놓거나 역패턴을 만들기 때문이며 세력권과 동일하게 시작하는 뜬뜬함이 없이는 힘이 든다는 점이 세력차트의 한계점이 됩니다. 특히 초소형주의 경우는 세력권끼리만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차트만을 통한 맹신은 불가함이 됩니다. 작전주, 세력주, 탄력주의 관계는 주가의 성격과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력주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주며 이로 인하여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전주 역시 여러 성격과 성향을 지녔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매매 신호를 주며 주가의 그림자로 불리우오는 거래량 신호나 입평 분석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유동 물량을 확보한 채 일말의 기회도 주지 않는 지저분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력의 성향과 기술적인 시점을 파악하는데 투자자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세력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이 해법의 여체가 되는 것입니다. 급락과 급등은 동일한 모습을 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팔기 위해서 띄우느냐, 사기 위해서 내리느냐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시중에 기술적 분석에 관련한 많은 서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즉 유카운측을 말하고는 합니다. 차트를 볼때 혹은 주가를 분석할 때왜 그럴까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면 이후 주가는 상승 추세가 좀더 이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을 붙이고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것보다 1년을 투자해도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추어지면 자기만의 분석기법이 터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과서 없이 공부하시지는 마시고요. 작전주의 조건 자본금이 100에서 500억원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본금 50억 미만의 소형주로도 세력들이 많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동성이 큰 종목으로 시세를 견인하기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일 5만 주미만의 거래 종목이 타깃이 되며 재료가 있는 종목이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 세제 없는 세탁기, 매연저감장치, 냉각캔, 암치료제 등 매우 기상천외한 치료였습니다만, 실용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수, 인수개발, 대규모 외자유치, 해외전환사채발행, 대규모 신규매출학보 액면 분할 등을 이용하며, 약세장에서는 5천원 아래의 저가주가 대상이 되며, 강세장인 경우 1만에서 2만원 정도의 주식들을 선택합니다. 물론. 액면가 5 0 0 0원 기준입니다. 또 장기간 하락 후긴 조정에 들어가 일반인들이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주가 조작의 단계 1단계 정보 입수 재료 분석 신뢰성 검토 2단계 투자 종목의 선정 3단계 작전도 구성 3단계 1차 매집 단계로 동단계에서는 투자자금의 30% 정도로 매집 완료 4단계 2차 매집단계로 정보를 본격적으로 유출하며 30% 정도의 추가자금 투입 5단계 매도준비단계로 추가세력유입 입병선 버리기 6단계 매도준비단계로 일반인들의 매수세가 가담되며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7단계 배량거래를 일으키며 물량을 털어내는 국면 상투로 분리우며 장중급등락과 호아조정 호가공백과 대량매물가라 두기를 통해 매도 매집 시세문 출국면의 주가와 거래량 취 4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장기 하락이 마감된 바닥권 종목을 기준으로 주가흐름이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물량을 매집합니다. 이때 일반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 손을 놓거나 매집 물량을 다시 매물화시키면서 매수가담을 불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초기 매집의 요점이 됩니다. 물론 주주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며.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임 이때 세력들은 간간히 주가 끼우기로 상한가를 만들어 보거나 계량 거래를 실어 차트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즉 매도세와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실리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매물을 소화하며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상승을 시도합니다. 장기 하락과 매집 국면을 마감한 주가를 끼우기 위해서는 역배열 과정을 정배열 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이동평균선을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승 국면과 조정 국면을 일으켜 장단기 입평선을 정배열로 전환시켜갑니다.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가격박스권을 활용합니다. 역시 매물을 소화하며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상승을 시도합니다. 주가는 이미 매물벽을 충분히 소화한 상태이며 거래량 신호가 가장 적절하게 들어맞는 국면입니다. 정비열로 전환된 주가를 1차-2차-3차에 다시 다시 걸쳐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때 5일선-21선-61선을 다시 다시 활용하며 2차에서 3차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21선을 붕괴한 후 61선에서 마지막 대상승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국면에서는 사전을 준비한 재료가 실적재료, 외자유치, 신기술개발, 액면 분할 등 시장의 공공연하게 유포되며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매수 가담이 적을 경우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거래량을 실기도 하며 존지포 주포가 아닌 세력들을 가담시키며 세력 물량 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상봉을 찍으며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대다수의 세력들의 매도가 일어납니다. 역시 자전거래와 수건 돌리기를 통해 물량을 정리하며 70% 정도는 털어납니다. 이후 주가는 급격한 하향 추세를 그리게 되며 61선의 대반 등 국면을 이용하여 나머지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력 파동의 피날레가 됩니다. 기술적 유형, 나눠먹기식 작전,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예전의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도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몇몇의 이삶사설하 이, 존재한다고 할때 일단 종목이 선정이 되면 1번포의 물량을 2번포가 받아주고 2번포의 물량을 3번포가 받아주고, 3번포의 물량을 4번포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물량의 큰 변동이 없이 주가만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자전거래가 발생하며, 동시에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넣어 거래시킨 후 빠르게 일정 단위의 체결을 시켜흔 적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법은 일반인들이 세력의 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물을 먹기 쉬운 전형적인 기법임므로 주가의 고가권에서는 창구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창구를 통해 살펴볼 때, 특정 창구 A, B, C, D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매수 매도가 번갈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의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A 창구 매도 18만, 매수 22만이면 좀더 돌리는 것이나, 매도 22만, 매수 18만이면 점차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미노 작전. 이것은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플레이를 병행하기도 하며 투자자들은 회사에 큰 악재가 있거나 대주주의 매도에 대한 충격으로 매물을 내놓게 되어 주가는 급락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는 매도한 물량만큼 저가권에서 다시 주식을 확보하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큰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물량 떼기 이 방법은 대주주와는 연계없이 물량이 많은 대형주를 매집한 후에 루머가 아닌 정부 정책이나 증시 부양 책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며 매집된 물량을 모두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기 변동이나 국제정세, 정치권의 움직임 등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력을 발휘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외국계와 일부 국내 기관 및 편손들이 사용하는데 이른바 루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오재미 작전 가 나, 다가 주가 조작을 위해 모였다 할 경우 가란 세력이 해당 주식을 60만주 매집했다 합시다. 이후 이 주식을 500원에 1만주 매도 이때 나는 500원에 1만주를 받아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매수자도 있으므로 나는 1만주를 다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 매입한 주식은 다가 받아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일 1만 주 정도씩 주고받고를 하면 결국 가는 100만 주를 다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40만 주, 나는 20만 주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오재미를 서로 주고받는 듯한 매매 양상이어서 통상 증권가에서는 오재미 작전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매매가 반복되면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세력들의 보유물량은자연히 중간에 유입된 일반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작전의 유형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매도시 표시가 안나손히들 이용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피지이면 100점 100승이라 합니다. 작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드린 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온 정보가 차트상 바닥 국면이라면 좋은 정보이고 보가권이라면 역정보인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 누가 돈 되는 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것이며 쉽게 떠나 주겠습니까 결국 증시고 수들의 대응 방안은 여기에 있으며 세력을 역이용하며 그들과 흐름을 같이 할줄 아는 지혜 역시 님들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는 주가 조작은 이렇게 이루어진 다가 이어집니다